맞어 맞어 아, 맞어 시2 a 분의2 그러니까 여기가 21이니까 맞아 그리고 피의 분자량은 32라 했는데 어 여기 보면 아까 1모 15분 힘 섰는데 지금 얘는 b 는 16g이 10이니까 10이가 곱2곱해지면3 2이거든 잘했어. 여기서 이거 2대1 때이푼 것도 너무 잘했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아무리 A 넣어줬잖아. 처음에 이거 봤을 때 A 넣어줬을 때 지금 넣어줬지만 생성된 건 여기까지 다 똑같지? 그러니까 바로 지금 C를 뭘로 갈 수도 있는 거야. b 로 가면 돼. 얘 C를 바로 가면 하면 훨씬 쉽잖아. 그렇게 해도 돼. 그게 먼저 첫 번째 선행돼도 아주 잘하는 거야. 이1때 지금처럼 하도 잘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빨리 이렇게 하면 생각도 빠르잖아. <웃음> 어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근데 쌤 생각에는 조금 더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<웃음> 오단트를 해야 될것 같아. 너오단트 이거 하나도 안 했지? 이거 <웃음> 어디 어디 뭐랑 뭐라? 그거 빼주게, 몇개 골라주게. 꼭 해야 될 거. <웃음> <22번이랑 웃음> 어쩐지 너무 잘하더라. 22번에 20번? <웃음>